실제 유니클로 매장을 거래해준다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점장이 가맹주의 역할을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돈버는 장사 이야기 장사 권프로입니다 요즘 유니클로가 떠들썩하죠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요 유니클로 매장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카드 매출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여신금융협회 자료까지 들춰내면서 이놈들이 또 무슨 망언을 하는지 24시간 언론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 터진 80년대 논란 광고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 모르시는 분들 위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유니클로 가 위안부 할머니 모독 논란이 일어난 최신 광고 송출을 20일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한 사건이에요 광고에서는 90대 할머니에게 10대 소녀가 제나이때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오래 전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 하면 바로 번역한 우리말 자막이 80년도 더된 일을 기억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1939년 즉 강점기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 는 문제제기가 된거죠 뭐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게 주제가 아니 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건 유니클로 창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네이버 카페나 지식인 그리고 심지어는 저에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수있었고요 그만큼 이 창업시장이 아직까지도 눈먼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지금 국내 유니클로가 이미지가 완전 바닥인데 그걸 왜 창업하냐? 탑텐이나 자라를 해야 하지 않냐? 유니클로 창업하면 바로 망한다. 유니클로 본사는 눈먼 돈만 쓰러간다. 음.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니클로는 현재 전국에 187개의 매장이 있어요. 최근에 롯데마트 구리점, 이마트 월계점, AK플라자 구로점 이세개 매장이 폐점을 했지만 8월 달에 다시 롯데몰 수지 9월 엔터식스 안양역사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이렇게 3개 매장을 또 오픈을 하면서 전체 매장수는 187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니클로는 로드샵이든 특수상권 매장이든 가맹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점으로만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개인 사장이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분별한 불매운동 때문에 개인 사장님들 일본 관련 음식이나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조금 나아진 편인데 당시만 해도 도산 폐업하는 가게들이 계속 늘어만 갔던 때가 있었어요 유니클로에 대해서도 맘카페에서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요 유니클로 불매하자 또는 유니클로는 개인 사장이니까 하지 말자 이두 세력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논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의 망카페가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나 사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오갔어요. 물론 창업에 관심이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유니클로가 가맹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유니클로 가맹점 모집글에 전화해서 문의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문의를 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호구를 모집하는 사기꾼인 거죠. 실제 유니클로 매장을 거래해준다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블로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네. 아, 예전에 그 유니클로 매장 거래 중계를 하셨더라고요. 아, 저 그런 거아 인지 안 해요. 아, 예전에는 유니클로 매장도 거래하셨었어요? 모르,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럼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지금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과장님 핸드폰 되나요? 네, 누구시죠? 유니클로 매장이 이렇게 순익 천만 원 난다고 올려놓으시길래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 목소리를 아셨던지 아니면 미리 연락을 받으셨는지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해당 글은 그날 저녁에 삭제가 됐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고차 매매사기와 비슷한 전형의 수법으로 창업시장의 눈먼 돈을 빼앗아 가려는 놈들이죠 자 그럼 다이소는 어떨까요 이번 불매운동 때 직격타를 맞은 다이소도 직영점이 9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건 역시 유니클로와 같은 형태일까요 아닙니다 다이소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전국 1,300여 개의 지점 중에 900여 개가 지경점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니클로보다 더 심한 논쟁이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보고 비웃기도 했었죠 어떤 걸 불매해야 하는지 어떤 지점이 지경이고 개인 가맹점인지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럼 유니클로는 감행도 안되고 이미 이미지도 바닥이니까 경쟁사인 탑10이나 자라를 창업 해야 되는 거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탑10 자라도 감행이 안되는 직영체제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걸 쉽게 아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도 있겠지만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고 또 앞서 보셨듯이 허무맹랑한 글들도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를 검색해보는게 빨라요 이세 브랜드 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았죠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때문에 국내 가맹사업법 역시 적용되지 않는 거죠 요식업 쪽, 휴게음식업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스타벅스도 이런 정보공개소가 없어요 가맹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역시 가맹사업법 적용도 안 받고요 하지만 또 개중에는 그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장이 가맹주의 역할을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운영이 된다 라고 말이죠 뭐 이건 맞는 말일 순 있지만 점장의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 돼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스파브랜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매장의 점장은 가맹점주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장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이력서를 받고 경력사항 또 면접을 보고 서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스태 그러니까 알바들부터 정직원까지 모두가 점장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는 거고 어떠한 주식 분배라든지 경영에 관련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주의 역할을 점장이 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매장 운영 부분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게 정답인 거예요. 실제 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고초가 굉장히 심하기도 한데 매장의 점장은 매장의 최고 결정권자인 것 같지만 본사의 지대한 관리와 간섭을 받는 직영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또 다른 결정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는 다소 덜할 수 있지만 점장이라는 자리를 위태해지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유니클로나 이런 스파 브랜드 창업을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영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감행을 못내는 브랜드들 이니깐요 다만 유니클로 창업을 빌미로 호구를 모집하는 분들에게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겠죠. 설마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상 1층과 지하 포함해서 실평수 100평이 넘는 건물을 가진 일명 간물주 분들의 문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누구든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니클로는 설사 가맹점을 내준다고 해도 아마 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현 시국을 보면 돈주고 매국노가 되는 일이니까요. 굳이 독약을 내돈 주고 사 마실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실전에서의 장사, 인생에서의 장사 이야기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영상 올라가자마자 알림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